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세 문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It's important만 생각나셨나요? 어떤 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That's the name of the game. That's the name of the game. That's the name of the game. The of the game.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이것을 제가 말할 것은 아니고요. Beats me. 그냥 날 이겼다. 너가 날 이겼다. Beats me. 하시면 됩니다. Beats me. Beats me. Beats me. B-E-A-Ts me. Beats me. Beats me. Me. me. 세 번째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합니다. What he says goes. 갑니다.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해요. What he says goes. 내 말이면 안 되는 게 없어. What I say goes. What you say, goes, goes를 역시 쓰네요. What he says, goes, what, says goes. what I say, goes, what you say, goes. You say goes. 다시 한번 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름을 얘기하셔야 돼요. That's the name of the game.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르겠어요, 이겼어요. Bits me, that's right, 맞으시고, 마지막! 그 사람 말이면 다 통해요. g o 를 쓴다고 했어요. What he says, goes. 되셨나요? 오늘의 세 문장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